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 중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업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한국어 발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어, 말하기 때문에 어, 다섯 문장 공부하는 동안에 문장이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공부를 마치고 시난 후에는 어, 노트가 있다면 하루에 다섯 문장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게으르게 공부하면 진보가 없습니다. 항상 어, 그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또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분이 어, 중국어의 발전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배우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 오늘 저와 함께 패턴 중국어를 통하여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오마 이 문장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오마는 mà? 하마 어, 괜찮아 어때 의견을 묻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 내가 어때 라고 의견을 묻는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 뒤에 하오마도 하지만 니 하오마, 니 부모 하오마, 니들 지혜지에 그 하오마 이렇게 명사 대명사가 와서 하오마도 되지만 문장이 와서도 되고요 또는 동사가 와서도 되고요 여러가지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끝에 하오마라 붙이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어때? 괜찮아? 라고 묻는 그런 어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패턴이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어, 배우시고 난 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니하오마 니푸므 하오마 니션티 하오마 니쯔이진 하오마 니 수이드 하오마 우리 어제 수이드 하오마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잠자는 거 말고 먹는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잘 먹었니? 니츠더 하오마? 니츠더 하오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츠 츠는 먹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도 삼성이지만 반삼성이 되었습니다. 일성이 왔기 때문에 반삼성이고요. 츠 길게 빼줘야 됩니다. 츠 일성은 길게 빼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다 그리고 더는 소리를 경성으로 내는데요. 일성이기 때문에 어 일성이기 때문에 일, 어, 도, 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치다 그리고 하오마 니 치다 하오마 니 치다 하오마 먹다 라는 뜻입니다. 니 치다 하오마 你吃得好吗? 너잘 no, 먹었니?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我吃得很好. 너 no, 배불리게 먹었어. 我吃得很好. 나잘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很好. 我吃得很好. 대답도 간단합니다. 很好, 挺好. 그냥 이吃得 소리 네 앞에 거 없이 그냥 很好, 挺好. 또,可以,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我吃的, 你吃的好吗? 我吃的很饱,我吃的很好。你吃的好吗?你吃的好吗?你吃的好吗?你吃的好吗?你吃的好吗?你吃的好吗? 你吃得好吗? 너잘 먹었니? 자 이제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잘 먹었니? 你吃得好吗你吃的好吗你吃的好吗 나 입은 거 어때요? 자, 이제는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해 묻습니다. 나 입은 저옷 이렇게 크게 뭐 뒤에 붙지 않고요. 그냥 나 입은 거 어때? 이옷 입은 거 어때?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我穿的好吗? 我穿的好吗? 我 삼성이지만 일성이 왔기 때문에 반삼성으로 我穿,穿,穿的 穿得好吗? 我穿得好吗? 穿, 입다라는 뜻입니다. 我穿得好吗? 모처럼 옷을 사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我穿得好吗? 我穿的怎么样도 괜찮습니다. 好吗는 怎么样 하고 다 의견을 묻는 그런 패턴입니다. 我穿得好吗? 나 이번 거 때, 我穿的好吗？我穿的好吗？我穿的好吗？我穿的好吗？我穿的好吗？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너그 하는 거 때. 너 거기 사는 거 어때? 니 주도 하오 마? 니 주도 하오 마? 주 주는 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살다 거하다 라는 것입니다주주니 주도 하오 마? 니 주도 하오 마? 니 주드 하오너 머무는 곳 어때? 지금 살고 있는 그곳 어때? 니 주드 하오마 니 주드 하오마 니주너 가는 것때자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한번 말해 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你住得好吗你住得好吗你住得好吗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로 우리 방금,你吃的好吗？你穿的好吗？你住的好吗？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지내는 것 어때?你 구오드 하오마? 구오 구오 아 여기 발음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구오드 구오도 니구오드 하오마? 구오는 지나다 지나가다 라는 뜻인데요. 세월이 지나가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너 요즘 살아가는 거 재밌어? 니구오드 하오마? 시간을 보내는 거자 편안하니? 어때? 이런 뜻입니다. 니 꾸어도 하오 마? 꾸어 꾸어 보내다, 지나다, 지내다 꾸어 니 꾸어도 하오 마? 너 지내는 거 어때? 니 꾸어도 하오 마? 니 꾸어도 하오 마? 你过得好吗？你过得好吗？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 지내는 거 어때？你过得好吗？你过得好吗？你过得好吗？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방금 니 구워도 하오마? 니好吗다 하오마? 니你住다 하오마? 니주好도하오니구도하오 자,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음식 어때? 할때 내가 만든 거 괜찮아? 워做워好 하오마? 我做得好嗎 做는 무엇을 만들다, to do, 뭐 하다란 뜻입니다. 做 我做的好嗎? 做 我做的好嗎? 我做的好嗎? 내가 만든 것 괜찮아? 여러분, 소리 내어 봅니다. 我住的好吗? 我住的好吗? 我住的好吗?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배웠습니다. 我吃的好吗? 我穿的好吗? 我住的好吗? 워 쭈어도 하오마 워好어도하오 우리 다섯가지 배웠죠 자이 어,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 이 문장 많이 들으시고 소리내어 말씀하시고 또 노트가 있다면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전해 보세요 감사드립니다.